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에, 이번에는 그 2023년도 그박강길 회장님 신년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그 그냥 그 신년사 이 바, 어, 2023년도 코로나도 이제 거의 다 해제되고 어, 마스크도 이제 실내 마스크도 곧 해제가 될것 같은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이 시점에서 아주 그것도 여태껏 제가 2010년도 5월달부터 썩셋스 아카데미를 보면서 회장님이 항상 유머러스 하시고 항상 명랑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불어 익히는 스토리텔러 아주 대한민국이 나온 스토리, 스토리텔러이신데 이렇게 결혼한 그 표정으로 시종일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것도 주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것도 신년사에 하는 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을 갖다 몇 번씩 들어보면서 아, 이제는 진짜 회장님이 요번 2023년도는 완전히 뭔가를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냥 듣는 순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그 얼마 안 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신년사에 그러신 분도 있고 뭔지도 모르고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 개혁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다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저의 방송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방송입니다 사적 방송이라는 얘기죠 사적 방송이라서 가짜 뉴스를 내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제 마이클 허가 제 이름을 걸고 아니면 제 얼굴을 걸고. 그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왜 공적방송에서 얘기 못하는 공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가 정의롭게 그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곱씹어보시고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1년 미만 되신 분들이 거나 이렇게 깊숙히 이렇게 아직 뭐 사업에 임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하시고 잘 의미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저희 마이크로 유튜브는 거의 보시는 분들이 아주 고정돼 있습니다. 아, 그동안 잘못됐다는거 아, 이제는 안 그럴게요. 그거에서 이미 미, 미리 깨치고 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유튜브 또 금서로 돼 있는 재책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분들이 보는 분이 거의 그래요. 그리고 또 신규 분들도 이렇게 막 뒤지다가 요즘은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뒤져 보시다가 어 이분 얘기하는 거는 뭐좀 틀리네. 그리고 아, 들어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아, 신규 분들도 아, 이거를 듣고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운동에 아,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셔야 돼요. 절대품질 절대가격으로 진짜 세계를제패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 절대품질 절대가격인데 그 절대 시스템, 절대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너무나도 지금 그 오게티, 애트미에 처음 썼던 그 5천 권, 7천 원이 나간 그 책에서는 제가 오게티라고 그래서 직급 도전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유일하게 오게티 하나는 그 직급 도전에서 줄줄이 사탕 가고 판짝이 하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눈을 잡고뭐 뒤져보고 아무리 하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번 신년사를 갖다가 그냥 제나름대로 저도 14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역사를 잘알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 산정인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신년사에서 다 같이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사업자, 스폰서와 파트너가 하나가 되어야 수수동행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다 털어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손잡고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눈을 바라보고, 다 같이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래? 그러고, 어, 그냥 얼떨결에 하셨지만은,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시죠? 그, 저는 엉투장, 엉투장통해요.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하나의 그 메시지가 전달을 하려면은, 뭐 우리가 뭐 형사도 아니고 범죄자들도 아니니까, 에, 그, 어, 예를 들어서 육하원칙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육하원칙이 여섯 개가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간단히 얘기 하시면 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고 주어도 없습니다 어, 이런 문장을 왜 구사했을까 왜왜 왜 이렇게 했을까 어, 회장님이 마음 작심하시면 뭐 신규가 있다고 얘기 안, 하, 안 하실 분들 아니,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 석세스 아카데미 자리고 또 신년사에 많은 분들이 초대됐고 거기에 또 초, 어, 단한 명이라도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게이 네트워크의 그건데 수많은 신규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장님의 입장에서 창업자이자 이거를다 끌어가는 총 리더로서 할 얘기가 있고 안할 얘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육하원칙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장한 표정 여태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맑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랑하시게 이렇게 재밌게 그렇게 하시던 분이 이렇게 비장하게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거는 그 그런데 저 마이크로는 그거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게 또제 방송의 하나의 또 미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가 하죠? 우리 오게티는 누구죠? 눈을. 애터미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여태껏 이렇게 겪어본 사람 중에 그 진짜 못됐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다 서민이고 진짜 착하시고 진짜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런 어, 그동안 잘못을 한거죠 이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해야 되죠? 딱 유일하게 한 무리의 군들 그래서 직급 도전을 빙자한 저기서그판짜기 조직을 갖다가 앞장서서 했거나 그거를 갖다가 옆에서 삐끼하고 또아 나도 판매사 그렇게 갔어요 뭐 나도 그래서 팀장 됐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들놀이 서주는 그런 분들 그 하수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짓들을 했거든요. 그들이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다더 나아가서 열심히 뛰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왜? 그분들이 참 희한하게도 희한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이 초기에 다 점유해서 그분들이 다 못해도 본부장 이상급들입니다. 국장 국장 이상급 중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 거기에 연루되신 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뭐 퍼센테이지를 내게도 쑥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예, 무엇을 했죠? 예, 오게티, 판짜기를 했습니다. 저에게서 줄줄이 사탕. 나 내가 네트워크 역사상 이런 경우는 전 진짜 보다 보다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어, 그최상이 지금 임페리얼이 갔는데 수천 명이 그냥 동시에 그것도 15일 동안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트워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짜맞추기를 해도 그렇게 짜맞춰가지고 그렇게 가는 행위를 갖다가 물경 201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2010년도 5월 10일날 가입을 한 사람인데 2400번, 24만번 때 사람인데 그 제가 나오고 나서 얼마 있어서부터 그때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2011년 12년도 아주 그냥 최고를 달리면서 그냥 계속 여태까지 와서 그 재판매, 인터넷 수법이 이제 재판매까지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뭐를?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넷 재판매를 그 하는 소유기서그 판짝이를 갖다가 그렇게 들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렇게 줄줄이 사탕 A4용진 해주고 판매사는 가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주 천편일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저도 그랬다니까요. 옆에서 돌로리 때리고. 진짜 대단한 그게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만나면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만나면 가세요. 가, 가셔야,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제11 합력입니다. 이 떡소리를 해가면서 여태껏 그냥 이 센터, 저 센터 할것 없이 진짜 안 그럴 센, 안 그런 센터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어,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거 언제서부터 했냐? 201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 이방송 있는 이 날까지도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이거 외에는 방법 없어. 그리고 지금도 그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난 잘려도 잘려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난할수 없어. 해야 돼. 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돼. 지금도 그런 사람에다가 아 이제는 이제 끝까지 온것 같아 그럼 지금 어떡하지? 이런 사람까지 그왜 그럴까요? 무한유정 무한 단계에다가 무자본 무전포이니까이 사업을 너무 쉽게들 되들어서 쉽게들어서 되 아주 간, 간단하게 쉽게 빨리 가고 싶어서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나 그렇게 열심히 가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가봐야 됩니다. 가본 사람으로서 아주,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 자기도 빨리 가고 싶은데다가 안, 안, 걸립니까? 열 중에 두세 명은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는 지인들을 갖다가 와가지고 그걸 또 토스를 해. 그위 사람들한테 스폰서한테 토스를 해서 자기는 슬쩍 빠지고. 그분들 다 포함. 그럼 어디서 그랬죠? 어디서 그랬습니까? 센터에서 그랬습니다. 전국에 1,300개 센터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근2 0 0 0까지갈수 있었던 그 센터에서 여기저기에서 거의 안그런 센터가 없을 정도로 거기에서 그 대열에 안낀 80%가 넘는 그분들은 왕따로 그냥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노예처럼 봉급 한 번도 안 주면서 아침 조에 나오라고 그래 갖고 머릿수수이고 그러고 일해야 된다 설해야 된다 시시하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라. 토달지 말아라. 여기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그네들이, 그네들이 했던 그 만행들입니다. 봉급 한 푼도 주지 못하는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이게 수평조직이고 수평사회가 우리 네트워크 사회인데 완전 수직사회도 완전 공산주의 수직사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주어를 빼고 목적으로 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새로운 그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거를 주어 목적으로 다 살려서 제대로 저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신규 새로운 신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있어도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들으셨어요 신년사 그러고 얘기했더니 진짜 구구각색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그동안 드라마만 보고 진짜 하는 시즌 만 하고 잘안 해서 그동안 파트너들한테도 어? 그래서 어,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그뭐 이렇게 열심히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어,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투수로 받아들였다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인데도 그래서 근데 그 근데 대다수가 그런 분들, 아주 진짜 범생이 같은 분들 있죠? 진짜 모범생이라고 들 하신 분들이, 진짜 그렇게 액면, 액면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방송을 제가 해야 되겠다. 제가 무슨 해설위원도 아니지만은, 저는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 어, 이런 의미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했더니 아, 그러네요. 그거, 그 내용이었네. 그거를, 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 어 oh, 그래요 저 안, 이, 그동안 잘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막 그거 그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해봤는데 진짜 딱 그러네요 그러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방송은 제가 정확히 어, 다시 한번 어,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 많은 준비를 하고 지금 임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그거를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묵도했어요. 그 분, 저 저하고 저보다 한 8개월, 9개월 밖에, 저보다 그 정도 빠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번에 저, 이제는 다시 띕시다. 그 임승택 임페리얼이 저의, 제 최상위 스폰서거든요. 그래서 그분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인사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그, 같은 연배고, 그리고 또 해병대 출신, 전또 해병대, 그때 자원했다가 눈이 나쁘고 뭐 이래갖고 떨어졌거든요. 그때나 개변,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 좀 더, 그, 저보다 10년, 8년, 나이로 보면 형님들이 다 해병대 월남도 갔다 오시고, 해병대로 다 나오신 분들이나, 그 개인적으로 그분 굉장히 좋아, 좋아해요. 그리고 초창기에 임승태그 임페리얼께서, 그 석세스 아카데미 사회 아주 말뚝으로 봤습니다 말뚝으로 그래서 참 재치도 있으시고 근데 그분도 다시 뛰자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거의 창업 멤버 같으신 분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자 회장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 목적을 다 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오래 하신 그본부장급 이상 그 최소한 그분들 그분들은 전부 여기에서 자유로 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용기를 내서 제가 옛날 커밍아웃 편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운동으로 가야 돼요. 운동으로.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작년 8월 달에 센터장 회의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에서 앞으로 이런 판짝이라 하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수수방관했거나 그런 사람들, 난 몰라, 그러고 방조한 그거, 그 다음에 부담을 주는 행위 등등 형사 고소까지 한다고 얘기하고 가중적인 처벌을 갖다가 하겠다. 나가서는 아앵가를 차등 적용하했다 그룹별로. 그렇게 해서 완전 규정화 시켰거든요. 비활동 규정은 여러분들 지키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5번 추가적인 제재 조치로 완전히 이렇게 하고 그동안 4, 5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지금 다 하고 신년사에서 첫 석세스 세면에서 이렇게 결연한 표정으로 그리고 이런 애매모호하지만 은 확실한 그동안 잘못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열심히 뜁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누가요? 결자 해지 차원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 이렇게 맺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지 푸는 것도 그 사람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일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커밍아웃을 해요. 저 반성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처럼 저 그냥 자업이판하고그러고뭐 그렇게 해서 무슨 뭐 형벌을 받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분이었다면 그런 임페리얼이었다면 그런 본부장이었다면 그런 총장이었다면은 저는 지금 이때가 찬스다 그러고 제대로 나와서 그동안 제가 좀 해도 그냥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이,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 가서 나 네트워크에서 무지무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이 돈을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떳도어떻합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아, 커밍아웃을 갖다가 하는 게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요? 아니죠.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고 아주 멋진 행동입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죠. 만약에 저라면 은 제가 앞장서서 제일 먼저 나와서 저 자신을 이랬습니다. 그 김현숙 그 임페리얼은 한 1년 반 전에 어 벌써 2년 되네요. 2년 전 1월 달에 1 시간 몇 분. 그 자리, 그, 한, 그, 한 시간 반 되는 그걸로 해서 자기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어, 얼마나, 얼마나 멋있, 습니까 이는 그대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좌측에 만피비, 우측에 만피비, 사부자라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는 그대로 다 얘기하시니까 오히려 저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어, 그, 말도 좀 조금 늦는, 니그디그 하고, 그랬는데 그 방송을 누군가 저한테 링크로 보내주셔갖고 그걸 몇번 보고 어우 참 멋진 분이다. 전 진짜 지금도 웃기면서 임페리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걸 갖다가 그 이실직고를 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그리고 안 그러면 은 그게 더 멋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본부장 이상급 돼서 조금 해도 그런 게 있다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먼저부터 커밍아웃을 어떤 방식으로도 하면은 이게 폐쇄사이기 때문에 다 돕니다. 그건 멋진 행동이지,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뭐라 그하겠습니까 아, 진짜 멋지다. 아, 진짜 저 사람 이제는 진짜 달라지겠다. 그게 상당히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번에그 의미를 여러분들도 요번에 한번 그렇게 나간 그 신년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그저 이렇게 또 어, 지나간 그 신년사 고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발치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찾기가 쉽지 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또 저한테 또 제가 이거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건 잘못 찾거든요. 그래서 누가 또 이렇게 어, 친절하게 보내주셔서 그걸 갖다 제가 몇 번이고 어, 다시 한번 재청취를 해가서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준비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다시 봅시고 보시고 특히 본부장 이상급들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커밍 아웃을 제대로 하는지 그게 릴레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가 훨씬 더 빨리 단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 지금 제가 그 스쿨을 갔다가 일기를 갔다가 지금 진행하는데 을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고 계속해서 아무래도 그 토요일 날 반을 갖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 일기 시작되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3개월을 기다려야 되나? 뭐 이게 아닙니다. 아 2월 달에 2기가 나가고요. 3월 달에 3기가 나갑니다. 4, 4월 달에 4기가 나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제가 에, 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학원 강의도 아니고 제가 무슨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1주차, 2주차, 3주차가 무슨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무슨 뭐그 진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진짜 신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는 웬만큼 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하던, 아, 하,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저 청취를 많이 하고 또 많이 책도 읽으시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봤던 분들이 번쩍번쩍 그냥 손 들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들어가셔도 그냥 바로 적응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얼굴 표정들이 진짜 무슨 뭐를 찾은 것처럼 진짜 거의 지금 딱두번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일주차. 이번에 구정이 있어서 2주차는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에 2주차, 이달 말쯤에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오리엔테이션하고 일주차만 했는데 또 얼굴들이 벌써 이 느낌이, 야, 이제 드디어 찾았다. 아, 시스템에 실체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펄펄 살아 있었네. 다른 동안 왜 5년 동안, 7년 동안 이러고 어둠 속에서,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 그 실제적으로 그런 표정인데다가 나중에 피드백 미팅 때그 얘기를 하면은 첫 시간은 안 그랬던데 두 번째에서부터는 그냥 막저 그냥 저요 저요 그러고 그냥 각자도 그냥 얘기들을 그렇게 막 합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연락 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진짜 뭔가를 제대로 배우겠다 그리고 그 실체를 보겠다 한다 그러면 은뭐 12주차 다 하실 필요 없어요. 한두 번 만에 알아보시는 분은 꼭 김영화 팀장 같은 경우는 유튜브 한 30, 40편 초창기에 나온 거 그거 가지고도 퍼즐이 맞아서 저보다 200%, 300%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알아보시는 분은 한 번, 두 번만 해도 아 이거였는데 야 대단하네. 아 신이 내린 프로그램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를 여러분도 들 직접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에도 당장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는 아주 확실한 시스템 그렇게만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게끔 한 복제 시스템에 아주 그냥 원본을 요만큼도 자의적인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할수 있게끔 쉽게 원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쉽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누구나 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